요거는 어, 그때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에서 그 전세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모인 학술대가 회 있었거든요. 그때 이게 나가서 또 굉장히 전세계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어, 찬사를 받았던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코로 숨을 잘 쉬게 해주는 어... 역할을 하는 건데요. 네, 요거는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게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, 이 가벼운 탄력으로 코 안에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... 네, 코가 참 작으시군요. 네, 제가 네. 코코 보기 좀 작은 편이에요. 네, 그래서 음... 숨이 잘안 쉬어 주시는데요. 음... 아... 숨이 확늘어나죠 어... 일단 처음에 착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착용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요. 근데 코 모양 전체를 잡아줘서 그런지 어, 기도 확보는 훨씬 더잘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.